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애플이에요. 저 오늘은 왜 컨텐츠 중성화수술 컨텐츠랄까 어, 하여튼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부열차에서 원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음음 판음 음. 그렇게 해서 땅콩이로 대란그소리 원한이 생겨 준비한 건데츠 땅콩이 킬러 정확히 말하면 중성수수 그리드풀입니다자 그럼 영상 바로 넘어가 볼까요? 뾰뾰 enemy drone i n c o m i n a i r compression a l set enemy contact peace you have entered an enemy controlled area leave now changa b e v e n 다 만, 만질 수는 있거든? 응, 만질 수는 있는데, 만들 수는 있는데, 응, 음, 올려지지가 않고, 응, 아바타는 아직은 귀찮고, 응. <웃음> 오오.. 하얗뿅 어휴 대폰으로가요 잠깐만 왜? 알로하어 방댕이 쪽으로 앉아서 뚜두두두두 하는데 정확히 땅콩이 쪽으로 더더더더더 아니 <웃음> 이럴수까 그리 이겼어 땅콩 그만 누르라 땅. 깡, 깡. 땅콩이 도둑 뇨뇨뇨뇨뇨뇨 앙! 고작 카베 고작 카베 땅콩이 땄다 가, 카베, 땅콩이 카베. 카베 땅콩이 땄어 카베 카베 땅콩이 일었어 나한테 일었어 <웃음> 거기 아, 있어? 예? 아 땅콩이 이 땅콩 난그 장면을 목격했다 야야야야야야야니 뒤통수 네 머리 맞고 터졌어 코이 딱셔 땅콩이 하나 컷. 라제야이 r e i n m i o n Protect the biohazard, k e e p off the hospital securing the b i o h a z a r d Biohazard. Resume securing the container once the threat is neutralized. In oh. the room, protect the bio container. <laughs> <laughs> 실패했다. 뭐야? 어디로 사라졌어? 아, 사라졌잖아. 안돼 나의 한자가한자가 죽었어. 오, 데그 데 t e a inbound starting the timer <laughs> 아 빨리 쓰자 됐어. 아포가 발견됐어. 아 o 가 발견됐어. 아 a 됐어 Eliminated.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재미없어도 구독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두번 누르지 말고 더 재밌고 더 즐거운 즐깼러 레시 타임 컨텐츠 꼭꼭꼭 봐주세요 빠빠이